아 싫어 그럴 생각을 하면 주지마 왜 같이 꼬라 박으라고 하는 거야 돈을 간 돈을 만아야얘왜중입했냐고요 <목소리> 아니 뭐 설정상 얘도 나이도 생각보다 어리지 않나? 왜애 길을 죽이고 그래요 그거 이리가 <웃음> 있구만 잘 안돼! 국날렸어. 내가 이래서 싫어. 여기. 일단 한대 맞아. <웃음> 열 받으니까. 난 댕댕이가 밉다. 특히 이 댕댕이는. 오! 만화 강탈기? 이건 뭐지? 좋은 건가? 본캐보다 먼저 맞추겠어 다내기열 본캐보다 더 빨리 맞추겠어 이러다가 참 슬프군 본캐가 일이 잘 나오는데 본캐는 대체 산적의 쌍도요? 아네 맞아요 <웃음> 정말 좋습니다 안돼 계속 보라색을 하지 마요 노랑색 나와야지 노랑색 추방자가 나와주면 더 고맙고 말 더럽게 안 좋겠네 아 소원한 사람 나와봐 <웃음> 왜 보라색 나와 아 진짜 나그네가 본쾌가 되냐고요? 네 당연한 소리를 소원 <웃음> 감사합니다 뭐? 가차라고요 아니 <웃음> 내가 왜 갑자기 저 가차 박으라고? 아 싫어 그럴 생각으 하면 주지마 왜 가차에 꼬라박으라고 하는 거야 돈을 그런 의미로 준 거였어? 나는 몰랐지 가차? 싫어 아, 사기 싫은데 진짜 <웃음> 이거 50장 사야 되죠? 5만원 충전해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지르라고 했으니까 진짜 아닌데 이거 당신의 돈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감정이 넘어가야 와우 일상도 나와 짜증 뭐, 일상만 나오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다섯배 5배 맞아? 다섯배라며 나오는게 내가 말했죠 이거 지르지 말라고 <웃음> 내가 말했잖아 이거 지르지 말라고 그래도 뭐 완성은 했네요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도 하나 완성했네요 이거는 명속광화인가? 근데 저는 명속을 올려주는 캐릭터가 없어요 있기야 한데 얘는 복합이라서 치왁을 올려야 돼 맥이 그러거든요 명속이랑 암속이랑 섞여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라도 주셨으니 저도 뭐라도 해야겠죠? 다시 또 간다 가차 상작강 간다 이거 방어구를 뽑을까 무기를 뽑을까 솔직히 방어구 지금 여고 이쪽 남았는데 솔직히 여기 나오리란 법은 없으니까 중복되면 또안되까 역시 무기가 낫겠지 <웃음> 어? 오 이건 쓸만한데? 오 이쁘다 이쁜데? 되게 이쁘지 않아요? 아 만족스럽습니다 솔직히 이건 여러분 덕이에요 후원하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받아서 뽑은 거라서 아 이제 마을에서 무기 안 숨겨도 돼 무기 들었을 때좀 별로였거든요 단도처럼 돼 있으니까 이렇게 좀 애매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단도 옆구리? 그러니까요 단도는 옆구리 차야 되는데 아니 전설은 좀 특별하게 다른 곳에 착용해주면 안 되나? 얘는 괜찮은데 단도 얘는 그냥 허리춤에 차도 괜찮을 것 같은데 허리 뒤에? 여기다가 되게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목요일마다 여러분들 들어왔을 때 같이 해야겠다 <웃음> 역시 <웃음> 어 집단, 집단지성? 아니야 이건 집단지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아무튼 같이 이게 뭔가 뽑으려고 하니까 뭔가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